절대로 망하지 않는 주식투자 방법 1. 첫 투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모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뼈가 빠지게 직장에서 돈을 벌며 눈치밥을 먹어본 스라린 경험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독려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가장 귀중한 힘이 됩니다. 2. 주식시장에서 자기의 투자실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과대평가는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3.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분들은 투자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투자금액을 적게 드리는 것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이를게 적다는 이유겠죠. 그러나 많은 수익을 원함으로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나 잘 되는 투자자는 투자금액은 될수 있는 한많이 종목은 최고로 안전한 종목에 시기는 잘될 수밖에 없는 시기를 골라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4. 좋은 시기는 바보도 고수처럼 돈을 벌게 하며 나쁜 시기는 고수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쁜 시기란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시기란 시장이 완전히 붕괴돼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5. 시장은 붕괴될 지언정 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신 없으면 원금만 건지겠다는 각오로 보수적 투자를 할때 건진 원금으로 다음 기회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투자에서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 말대로 주식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못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실탄이 없기 때문이며 배우자나 가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어렵고 어려운 주식 분야에 투자했으니 그 보상으로 다른 재테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매번 쥐꼬리만큼 벌어도 시장의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자이며 티끌모아 태산이 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적금이자만큼 벌봐야 뭐하러 굳이 주식을 해? 하는데 이건 정말 뭘 모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말입니다. 적금이자보다 더 적게 벌어도 감사하고 적금이자만큼 벌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나중에 적금이자의 몇 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7. 강단이 있고 의연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붕괴돼도 내일 장은 다시 섭니다. 코스피 0이란 없습니다. 시장은 하락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상승했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쓰레기 같은 종목을 골라서 산 것이 아니라면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왔다 다시 내려갑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만 붙들고 늘어져도 충분합니다. 그런 주식들은 몇 번만 상대해보면 내려가도 웃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려가 본들 결국 갈 데가 없거든요. 얼마를 못 견디고 또다시 반등합니다. 내려가는 힘이 좀 세면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이며 그런 생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 쉽게 자기 주종목을 못 떠납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패턴으로 주식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 종목의 오르내림이 어떠한가 관찰하다 보면 같은 종목의 주가 양방이 매번 엇비슷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오르고 내리는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일주일에 5만원씩만 벌어도 초보한테 그게 어딥니까 8. 첫투자는 배우는 것에 관점을 두시면 됩니다. 첫투자 때 엄청 번분 대부분 두 번째에서 망합니다. 자기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아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느낀다. 아무리 주식 둔재래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하다보면 트입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주식시장 그까짓 게 뭡니까? 모든 종목들이 내려앉은 아무런 시기가 온다 해도 그렇다고 시장이 문을 닫을 것입니까? 꼬라박았던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웃는 자는 주식시장에 대해 근원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식시장이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주면 앗 깜짝이야 하면서 금방 놀라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맷집이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차트에 미쳐라. 머릿속에 온통 차트로 가득차게 해야 합니다. 데이트레딩, 단타매매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데이트레이딩 매매하면 당연히 손실보는 구조입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일반 개미님들 데이나 단타 매매하면 손실보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데이트레이딩 매매나 단타 매매에 필요한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나 단타 매매하려면 최소한 1분 차트, 3분 차트, 5분 차트, 30분 차트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매매하셔야 성공합니다. 남들이 3분, 5분, 3 0분봉 매매한다고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따라서 매매하면 손실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기투자 일봉매매는 그래도 분차트 매매보다 수익낼 확률이 높아요. 단기매매 일봉매매도 실력이 부족하시면 매매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중장기투자 주봉, 월봉매매가 일반 개미들이 주식투자에서 최선의 매매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장기 매매도 못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주식투자로 손실볼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주식투자 할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아무나 하지만 아무나 주식투자로 돈 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투자, 주식매매의 능력이 없다면 주식시장 은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종합지수 2500이 가도 3000이 가도 5000이 가도 깡통될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입니다. 종합자수 5천이 가도 손실보는 사람이 존재하고 종합지수 2천이 가도 돈 버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일반 개미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이 차트 매매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2,400개 종목, 재무지표, 기업내용, 기타 등등 다알 수도 없고 알아도 다 지나간 후행지표입니다. 3에서 6개월 지나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일반 개미가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주식. 우량주란 주가도 좋고, 회사도 좋고, 차트도 우량한 삼박자가 맞는 주식이 우량주입니다. 우량한 회사 주식하고 우량주 구별을 잘하셔야 합니다. 우량주 구별은 차트로 구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좋은 종목. 하락 추세의 종목은 안 좋은 주식. 주식 투자 이왕에 주식투자 하셨으면 돈 버셔야 합니다. 돈 벌려면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마추어 정신보다는 프로정신 가지셔야 합니다. 분날 세월이 흐른 뒤큰 손실 보시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트에 한번 미쳐보세요. 시간 나면 나는대로 틈나면 틈나는대로. 지금도 손실 보고 있다면 주말에도 차트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 손실 보고 있는 주식투자자라면 주식시장에 미련을 버리고 하루라도 먼저 주식시장 떠나시던가 아닌 뼈를 깎는 고통처럼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야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미는 기관, 외국인 개별주 세력보다 정보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고 기타 등등 무척 불리한 위치에서 주식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그들하고 일반 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차트 매매법입니다. 모든 차트는 기관, 외국인 개별주 세력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트에 미쳐보세요. 온통 머릿속에 차트로 가득 차게 해보셔요. 최소한 500개 종목 차트는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보셔요. 차트 공부는 주식 하시는 평생 동안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은퇴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손실보고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엄연히 급수는 존재합니다. 주식투자 이왕에 하셨음 돈 버셔야 합니다. 돈 벌어야 하는 이유. 주식시장에서 수십, 수백, 수천, 수억원 손실봐도 누가 이런 자리 하나 안줍니다. 개평 이원도 없어요. 손실보는 사람만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주식투자로 손실보면 금전만 손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스트레스, 가정행복, 기타 등등 손실보는 것이 엄청납니다. 차트에 한번 미칠 정도로 공부하세요. 데이를 하든 단타를 하든 단기, 중기, 장기 투자를 하든 차트 공부는 필요하셔야 합니다. 차트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요. 차트 공부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님들 주식 투자로 부자 되세요.